오늘은 가야산에 갑니다 저는 오늘 경북 성주와 합천 사이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백운동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만물산 코스로 올라가고 있고요. 만물산 코스에서 서성재, 그리고 정상인 상황봉해이사까지 내려가는데 총 9.8km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어 만물산 코스는 시작부터 굉장히 경사가 센 편이라서 혹시 무릎이 좀안 좋으시거나 체력 분배가 필요하신데 정상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만물산 코스 오른쪽으로 편 조금만 가시면 서성재 코스로 갈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중간까지는 조금 편안한 산행 하시다가 정상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만물상이 굉장히 멋지다고 해서 만물상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동이 되고 있고요. 함께 만물상 코스로 가야산 정상까지. 시작부터 이렇게 센 경사로 이어집니다. 시작부터 경사도가 있어서. 아 정말 내가 산에 왔구나. 오늘 좀 운동 도 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산행이 부담스럽다. 어떻게 가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늘 왠지 가야 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어 경사가 좋게 느껴집니다. 엄마 서식지. 엄마 곰은 무서우니까 아가 반달 곰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올라오는 길 이렇게 뒤쪽도 한번 보시고 숨도 고르고 한템보시세요 심박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역시 산은 이렇게 경사가 좀 있어야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경사가 없으면 트레킹 코스처럼 걷기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을 할수 있고 좀 늘어질 수 있는데 경사가 세니까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땀도 나고 너무 좋아요. 이 상쾌한 땀. 옆구리살이 100g만 빠지면 좋겠습니다. <웃음> 어, 지금 뒤편으로 조금 경치가 보이세요? 계속 이렇게 생경사대로 오릅니다. 가 정말 대단합니다. 땀이 엄청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깜나면서한 <웃음> 번씩 이렇게 길을 돌아다 보시면 힘든 숨이 순간 진정이 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여기다가 <웃음> 정상을 갔다가 내려가게 될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해인사가 맞대요. 신기하죠? <웃음> 혜인사를 어, 품고 있는 가야산은 그래서 약간 불교에서는 좀 약간 불교의 성지 같은 느낌? 아니면 좀 신성한 산?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명, 명성이 명 높은 것 같고 <웃음>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1km 정도를 왔고 서성재까지는 2km가 나왔어요. 이 돌은 굉장히 못지떡 같은 게 <웃음>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색다른 길들이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만물상인가? 럼 <웃음> 이제 신박에 가라앉아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게 분명히 화면에 다안 담길 거라고? 걷지 마시고 이렇게 뒤편도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너무 멋집니다. 아니 근데 각 방향이나 포인트마다 조금씩 뷰가 달라서 오뷰 감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서성제가 1.2km 남았습니다. 우리는 저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그 유명한 만물상입니다. 마치 영혼을 불어넣으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사람 모양도 있고 너무 신기하고 멋진 기암석들이 꽉차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서 멀리서 바라보는 만물상도 역시나 멋졌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3km 지점 왔습니다 여기는 서성재고요 그리고 사왕봉까지는 1.4km 정도를 가시면 됩니다 식을 취하시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성재가 약간 어떤 뷰가 있는 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서성재 코스와 만물상 코스가 만나는 곳에 약간 쉼터 같은 곳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잘 정비된 계단길을 따라서 상황봉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공원 중에서도 등산로가 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웃음> 오늘 가야산을 왔는데 <웃음> 오기를 참 잘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 가야산 약간 뭐랄까 명품산 같은 느낌이랄까? <웃음> 뭔가 되게 품격이 있어요. 화성제에서 <웃음> 상왕봉으로 가는 등산로는 경사도는 아주 평이합니다. 걍 시엄시엄 걸으시면 되고요. 상왕봉이 1km 남았습니다. 아 빨리 도착하고 싶다. 빨리 상황복 만나고 싶습니다 약간 좀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운해가 깔리면 정말 멋있겠네요 멋있다 와, 약간 흐리긴 하지만 와 능선이 너무 멋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만물상이에요 지금 정상 거의 다 와서 있는 계단입니다. <웃음> 계단 높이 좀 보세요. <웃음> 으, 멋질 거야. 정상은 멋질 이쪽이 거야. 여기 체불봉이고 뒤쪽으로 보이는 뷰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넘어가면 상황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봉이 드디어 100m 남았습니다. 음. 드디어 상황봉 도착했습니다. 하. 상왕봉 정상 뷰 보실게요 진짜 멋집니다 힘들게 올라와서 그런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와.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보게 만드는 멋진 뷰였습니다 와. 화산하기 전에 사과먹고 게 야...좋아요 <웃음> 이 맛을 하네요 마무쌍 코스는 엄청 힘든 건 아닌데 은근히 힘듭니다 근데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힘내서 가다 보면 정상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등산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코스가 경사도는 쐬도 올라오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인사로 내려갈 건데요. 만물상 코스로 원점 회귀해도 정면으로 보이는 만물상 뷰를 보시면서 가실 수 있어가지고 뭐 그쪽으로 원점 회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해인사로 내려갑니다. 제가 올라온 데는 백운동 탐방지역의경상도 성주인데, 지금 이 상왕봉 정상석은 합천군이네요. 제가 성주에서 합천까지 왔습니다. 저는 <웃음> 이제 하산합니다. 해인사 방향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시면 뭔가 하산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음> 아 올라올 때 어, 은근히 조금 지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상에서 사과 하나를 먹고 바람 쐬고 뷰 실컷 감상하고 나니까 마음도 몸도 다리도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산길은 초반 100m 정도 안방구간을 걸어 내려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계단길로 시작됩니다.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진나면 공지를 여기 봤더니 쓰레기까지 버리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게걸 일인가? 이야. 음. 이런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와~ 아. 어, 신기하다~ 어. 석조열의 입상 보물 264호랍니다~ <웃음> 너무 신기한데, 진짜? 우와. 여러분 보물입니다. 보물 음. 어, 여기에 만들어진 시기는 음,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로, 예상된대요. 신기하시죠? 나중에 가야산 오셔서 해인사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길목에 조금만 들어오시면 여기 바로 있으니까 꼭 보고 가세요. 문화재 탐방. 휘히. 너무나도 멋졌던 가야산을 네, 마음에 정리하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만물상 코스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쪽으로 올라가시든 내려오시든 꼭한 번은 지나가셔야 돼요. 그만큼 너무 멋지고 만물상 코스의 그 어려움을 뒤에서 보이는 멋진 뷰가 충분히 보상해 줄수 있을 만큼 처음 보는 그런 암석들이 너무 멋있어서 정말 그쪽으로 올라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사 쪽으로 내려오는 토신골 탐방로는 아주 편안한 트레킹 코스 같은 곳이고요. 지금 낙엽이 너무 예쁘게 많이 쌓여있어서 낙엽 밟는 소리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어, 중간에 내려오시다 보면 시간 조금만 되시면 아까 봤던 보물도 보실 수 있고 해이사까지는 아주 편안한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정말 오늘 오기 너무 잘했고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서울로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